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4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박적 주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세력이 드디어 어 사고를 내 치고 있죠. 오늘 어 수요일 장인데 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장이 형성될 때 이빨이 땡겨 먹어야 되겠죠. 자, 자 오늘 외국인들 결판을 냈죠. 자 주식을 5,800억 아침부터 계속 팝니다. 분할 매도. 몰빵 매매를 하지 않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5,894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저 형종이 하다 그죠? 오늘 사고를 딱 쳤습니다. 선물도 동시에 매도를 쳤습니다. 6,485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옵션 방향은. 풋이 양매수를 지금 하고 있죠. 콜 7억을 매수하고 풋은 10억을 매수했습니다. 양매수하면서 비중은 풋옵션의 비중을 실어 놨습니다. 그죠? 이 양매수할 때 한쪽 방향으로 크게 터진단 말이죠. 이 친구들 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를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양매도를 안 하고 양매수를 할까요? 그죠? 예. 추세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주식도 하방 선물도 하방 금융 투자도 4,400억 매도 쳤죠. <웃음> 그다음에 연기금도 961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면은 추세 방향으로 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가는 어제의 음, 저가 그죠? yesterday, low. 어제의 저가를 붕괴시키고 시가가 형성됐는데, <웃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추락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음, 저점을 붕괴시키고 중량 또 362.50을 또 하락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자, 방향을 보시면, 음, 자, 362.50이 중량선이라고 했죠. 이 선이 무너지면 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드디어 이제, 어, 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큰손은 세계에서 제일 큰손이 주식시장을 움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 61선 초록색 선이 딱 부딪혔죠, 그죠? 딱 부딪혔습니다. 4월 5일자 화요일 날 고점을 딱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웃음> 여기서 또 흔들어질 수도 있고, 뭐 계속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웃음> 1차 목표는 340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음, 340이면 앞으로 한 21포인트 정도. 21포인트 해봐야 3일이면 갈수 있습니다. 3일. 장대음복 3일. <웃음>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어버리면, <웃음> 자, 추세장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웃음> 자, 추세장의 특징. <웃음> 하락추세장이죠. 그죠? 하락 추세장의 특징이 뭐냐 전일의 저점을 붕괴시킨다 이거 <웃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내려갑니다. 계속 이 추세장의 특징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시, 보셔도 어, 대박을 먹을 수가 있죠. <웃음> 전일의 저점을 붕괴시킨다. 자, <웃음> 뭡니까? 변동성이 확대된다. <웃음> 이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옵션 가격이 상승한다. 이 뜻입니다. 아주 어렵게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옵션 가격이 상승합니다. 콜옵션 가격도 상승하고 풋옵션 가격도 상승합니다. <웃음> 옵션의 가격 안에 이런 변동성의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격 안에 그래서 이 변동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옵션 가격 <웃음> 자 그리고 하락 추세장의 특징은 전일이 저점을 붕괴시키고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죠? 음, 음. 멤버십 회원 방송에서는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 다음에, 자,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자, 중요한 선인자, 어, 예. 줄줄줄 내릴 수도 있고, 또 뭐가 접었다가 또 내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웃음> 자, 월봉상 지금 딱 그죠? 딱 뭡니까 십자형 세 개가 나란히 돼 있습니다. 자이 흐름에서 이렇게 장대 은봉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이 <웃음> 60일선이죠, 60일선 월봉상 60일선이 되겠습니다, 월봉상. 322가 되겠죠. 그죠. 322, 322. 에이, <웃음> 오늘 요번 <이번> 4월장 322까지도 <웃음> 322 해봐야 40 포인트입니다. 40 포인트면 뭐8 포인트 짜리 5일이면 40 포인트 나옵니다. 어, 긴게 아닙니다 그죠. 긴게 아니에요. 음, 8포인트 짜리 5일이면 예, 40포인트 나옵니다. 이 추세상에 굉장히 예, <웃음>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수요일 종가에 양매수 하신 분들을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웃음> 자, 위클 옵션이 지금, 그죠? 역대 최저로 지금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 차트만 지표를 볼 수만 있고 이 지표 변동성 차트를 알 수만 있다면 옵션에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 또는 옵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때될때 때 또는 쉬어야 될 때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 어, 야간, 음, 옵션이, 서울물이 어, 27%로 올라와 있고, 자, 지금 야간에 위클리 옵션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357이다 하면은, 음, 이런 거는 보지 말아야죠 그죠? 적어도 <웃음> 1포인트 이상짜리 보셔야 되고, <웃음> 안전빵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2포인트 이상짜리 중에, 이런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웃음> 일단은 대박은 외과에서 터지긴 터집니다만은 소액으로 외과에 투자를 하시고 <웃음> 자이 흐름이 자 나스닥을 보세요 그죠 음, 나스닥이 정고점 이걸 일시적으로 돌파했지만은 를 결국은 추세는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뭐 1.64까지 하락하고 있거든요. <웃음> 추풍 낙엽이 기죠 <웃음> 자, 월물 옵션도 <웃음> 역대 지금 최저로 변동성이 축소되었습니다. 변동성이 축소되었다는 뜻은 옵션 가격이 아주 저렴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추세장 있을 때는 추세장일 때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된단 말이죠.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뜻은 옵션 가격이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외가격을 양매수에서 큰 대박을 넣으시고 비중은 포트에다가 비중을 실어서 <웃음> 쭉 걸고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웃음> 자. 옵션 대박은 이렇게 음, 수렴하잖아요. 그죠? 어, 옵션 대박은, 이렇게, 모든 입형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1선, 음, 21선, 그 다음에, 11선, 51선, 51선, 검은색이 51선이죠.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어서, 수렴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폭등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딱 이게 60일선에 부딪힐 때 이때가 절호의 양매소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격이 이 이제 커진다 말이죠 이렇게 버려진단 말이죠 60일과 이렇게 이격이 그죠 60일선 지금 딱 붙어 있죠 그죠 이제는 밑으로 축축축 이렇게 목표는 320인데 그죠? 340만 가도 감사할 일이죠, 그죠? 자 이번 하락장 청룡 열차를 타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양의 때 대박의 모양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아라그의 신호탄은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죠. 5,800억 매도 치고, 선 6,400억 매도 치면서 하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그죠? 주식을 매도를 해왔습니다. 자, 3월 24일자 그죠? 삼성전자 1조 3천억 매수했던 거, 자, 팔아치우면서 선물을 매도치면서 이제 수익으로 땡기는 거죠. 자, 푸드 <웃음> 옵션도 매수금액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하락장 끝까지 소액이라도 끝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 0배 목표를 잡으시고 이 하락장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주로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장의 특징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측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붕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마다 풋옵션을 매집하면서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대박 적중 했다는 모습을 전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